예, 고객님그뭐차 알아보러 가셨다면서요? 네, 그로 갔어요. 그 <목소리> 어디니까 걔네 그로 갔는데 약속을 네. 3주 전에 잡고 네. 일단 가서 유튜브에서 보신 건가요? 네, 네 그것도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보고 네. 뭐 처음부터 보니까는 뭐 정직하고 무슨 무슨 신뢰가 가는 무슨 딜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봤죠. 그래서 네. 약속을 잡고 갔는데. 처음에 딱 전산을 보여주는데 그 신형 전산을 보여주더라고요. 카맨이죠 신형은 그외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네네네. 그 인터넷에서 들어가 네, 네.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여기 네. 지금 맨투맨 그이 대표님 이 대표님이 네, 올린 거 네. 전산 확인하는 방법을 또 보고 갔어요. 그때 마치 아, 네. 갔는데 딱 이거는 혹시 그러면 환경설정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없겠냐? 하더니 이거는 네.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신형이라 그런 게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제가 저희가 그 네, 예, 영상에 네. 대해서 만든 그게 있는데 그, 그래고 제가 좀 잠깐 그러면 만져봐도 되겠냐 네. 그리고 마우스를 뺏서 가지고 네. 제가 들어갔어요 네. 환경설정을 들어가서 이 비밀번호 좀 쳐달라고 네. 비밀번호 무슨 비밀번호를 얘기하네 네. 여기 패스워드 치라고 나와 있지 않냐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쳐주더라고 네. 들어갔는데 환경설정에 250만원이 올라가 있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차도 보기 전에 그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딱그 이, 이걸 보고 뭐 고객님이 이거 뭐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죠 얘기를 했죠 이거 네. 2 5 0만원으로왜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아 원래 원래 그렇게 하고 네.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뭐 DC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금액 이제 마치 250만원이 네. 기본으로 뭐 설정되는 것아이네네네 네, 네, 네, 네. 이제 그 금액에서 이제 차주랑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DC를 거기서 이제 네고를 처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그냥 차도 안 보고 뭐, 전, 뭐 전산으로 뭐 차가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바로. 그럼 뭐 거기서 250억 했다가 뭐 걔네들이 아 죄송합니다 빵압해드리기 안달래서 뭐뭐 갑자기 걔네들이 결백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간다고 아 됐다고 아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알면서 뭐물어보 <웃음>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아 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오토플라자 가가지고 주차비만 내고 왔죠 주차비 요즘도 거의 비싸게 봤죠? 그때 얼마 안됐던거 같은데 한 1시간 했는데 막 얼마정도 얼마 내셨어요? 제가 한시간도 안됐어요 네. 한 30분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4천 얼마를 낸거 같거든요 4천원이었나 3천 5백원이었나를 냈어요 괜히 주차비만 버리고 <웃음> 고생하셨네 네. 그러고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제가 예, 혹시 일정 어떻게 잡아 그리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일정도 바로 맞춰드렸었어야 되는데 <웃음> 아예 맞췄어도 아마 있... 제가 또일 때문에 또 이거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주 만에 지금 만나보는 거라. 그렇죠. 예, 계속 두 번이나 저게 캔슬이 되는 바람에. 일단 오늘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 그쪽에서 봤던 그 전산망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지금 어떠지기냐면 그쪽 전산이랑 지금 그 카메이저라고 하죠. 저희 달러도만 매매조합 전산. 그게 연동 자체가 안 돼요. 아예 다른 전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설치형 전산망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카메이저가 웹 형태로 바뀌면서 그 이제 허위매물하는 친구들이 그 마찬가지로 그 환경 설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예, 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영상 올리신거 안보고 갔으면 그냥 뭐 알겠다 고 네, 사셨겠죠? 그냥 믿고 그냥 아. 아마 했을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당할거 같아요 혹시 혹시 보러 가셨을때 네. 다른 뭐 손님들도 많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첫, 첫 손님으로 간거야 그날도 시간이 좀 잃은 시간에 가지고 네 건가요? 그날 제가 10시 그때도 10시에 가가지고 10시에 만나기로 해서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그쪽 그 업체에서는 저희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왔거든요